이 언어는 나바호입니다. 나바호. 나바호. 저번에 한번 다 봤습니다. 자, 그래서 wish for, desire for. 꿈을 짓이다. 그그말 아닙니까? 지니진. 진이다 가지다. 꿈을 짓이다. 기니진. 이그냥 우리 말입니다. 거려함 없네. 거려함 우리 말입니다. 저 스팅지 저번에 했지 않습니까? 아 싱게. 싱게입니까? 표면을 태우다 지지다 신지 저번에 했지 않습니까? 이거 성인식인가 어는가 한번 제가 잘 몰라가지고 지저스 지지다 지저스 막 지지고 있습니다 신지 지지다 막 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그냥 한번 쭉 이렇게 보, 볼게요 자 이름이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지, 이지. 이즈 이즈 즉 우즈벡스탄 사람들이 그러죠 이즈닝 이즈민기즈님마이러죠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그 사람들이 이즈죠 이즈 그래서 우즈벡 말도 여기 지금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name 이즈 우즈벡말로 이즈민기즈님마 그러죠 이즈 이름 심상치 않습니다 우즈벡 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울베키스탄 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비쩍 비의 스팅글 자, 뭡니까 삐죽빼죽 저번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자비죽 삐죽한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삐죽빼죽 뼈죽 삐죽. 여기 전부 다 바늘 뭐 이런거 지금 응? 뭐 이런 뜻입니다 가시 바늘 뭐삐죽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삐죽빼쪽을 사용을 하고 있다 다음에 쭉 이렇게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sun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sun 뭡니까 이거 좀 샤도 있고 또 좋은 날 좋은 날 이게 뭡니까 이게 좋은 날 아닙니까 이게 이게 좋은 날입니다 이게 좋은 날 좋은, 날.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sun 태양이 비치는 날 sunshine 태양빛 뭡니까 샤샤가 태양 비철 비철 빛을 태양이 빛을 비철 비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비친다고 비철 나바홀 뭐체르키음으로 꼬리와 꼬리와 비슷한 이거 이거 인기 아님 말고 TV 인기입니다. 삐아이아우 지금 막삼 삼천 개 삼천 분들이 자 워리어 이거 중요합니다. 하식기 이거 다음에 아셰끼 이거 한번할 겁니다. 아셰끼하셰끼입니다하셰끼 하쉽기. 나빠히 또는 하셰끼 자, 그 다음에 옥수수 나달 이거 저번에 저번 했지 않습니까? 나달. 나달. 옥수수에, 옥수수에만 나달을 붙입니다. 뭐쌀 나달 뭐 이러, 이러, 이렇게 안 하죠. 보리 나달 안 합니다. 오직 옥수수에만. 자, 이건 충격적입니다. 이거는 약 파는 거아니요 약장사입니다. 진짜입니다. 자, 올챙이. 헬스 헬스 니 이게 슬러시, 엘이죠? 슬러시 엘 이죠 슬러시 엘스 아니 헬스 니얼 쌍이 얼챙이얼상이얼 쌍이 얼쌩이. 자얼챙이가그얼 쌍이 얼 쌍이 얼 쌍이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얼이입니다얼챙이얼상이얼 쌍이 자 진짜입니다 제가 발음이 좀구려서 지금 100% 그 나바오 사람들 발음을 제가 못해서 자, 저번에 이거 했지 않습니까? 꼬질, 꼬질을 하다 할때이 꼬지, 꼬지 이이 발음을 몇번 연습하면 돼. 이거 빨리 해갖고 우리가 이 우리 발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응? 이제 저 미국 저, 저 백인들이 이 나바호니, 체로키니 이쪽 단어를 자기들 언어에 집어 넣어가지고 이런 발음을 하기 시작하면 또 그때 부랴 부랴 또뭐 단어 배운다고 발음법 배운다고 이거 저번에 했죠. 널찌다 할때 널찌다 그래서 민속놀이 널찌기가 아니고 아, 널뛰기가 아니고 널찌기라고 자 밀찌 널찌다 얘도막 널찌고 있습니다 담벼락에서 자그 다음에 흘러 폭포 폭포 뭡니까 이거 흘러 아따 흘리 흘러 폭포입니다 흘러 흘러내리는거 폭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넘어간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까마귀, 까마귀, 이거 유명하죠. 나바호, 코리안, 까마귀, 나바호, 까마귀. 자, 이거 유명합니다. 이거 인기 좋습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자, 그러고, 그러고, 이게 넘어갔나? 아, 훌쩍. 자, 여기 이거. 애들이 훌쩍 뛰어넘고 있지 않습니까? 점프, up and down, 예, 다니, 딱 훌쩍, 훌쩍. 자, 그 다음에 우리 말에 널자가 널쩌에서온 거다 이 말입니다. 점프, 드 점프, 널지다, 널지, 널지 이 말이 점프 막 쿵쿵 뛰는 거를 널지라고 하는 게야. 우리 널자 할때 널자가 널지 이 말입니다. 위에서 up and down 하는 겁니다. 쿵쿵 뛰고 막 뛰어다니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사냥하는 방법도 배우고, 구르고, 이게 놀자입니다, 놀자. 나바오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는 오랑캐의 후손들이다. 아닌 척 하지 말고, 우리는 오랑캐다오랑캐 뭐, 백인들, 뭐, 대가리 까죽 뺏기고, 그거 아닙니다. 그 철학자가 그런 얘기 하길래, 얼마 전에 제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대한민국 1등 가는 철학자가 와, 그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아이고, 철학이고, 뭐, 그 뭐, 대세 따라가는 거 똑같구나. 오늘의 할 말은 이겁니다. 자, knowledge. Behold I, Behold I, 뭡니까? 배워 I, 배워 아니까? 배워 안다. 이 말이죠. Behold I, knowledge. 오늘의 할 거는 이겁니다. Behold I. 자, 또 이겁니다. 배워서 알기. 예? l 비... 자, lessons, course, 수업. 이거 뭡니까? Behold, we d o t 알기. 배워서 알리기입니다. 내가 배운 거 알리기 입니다 내가 배운거 알리기 수업하는거 내가 피동이면 수업받는거고 내가 수업하는거는 선생이니까 알리기 배워서 알리기 알리기 슬러시 L 이죠 알리기 배워서 알리기 내가 먼저 배워서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알리기 또는 내가 배우고 그리고 알기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배워서 안다는 건 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자 551년에서 479년에 산 사람이죠. 공자. 하기시습지. 불력 열호.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나바호. 배호 아이. Knowledge. Knowledge. 배호 아이. 비휘도 알리기. 배호서 알리기. Lessons. Courses. 자, 이거 다 우리말입니다. 이거. 나바오 사람들 그뭐 백인들 가족 머리 가족 뺏기고식그 그런 사람들 아니라고요 가족을 갖다 총으로 쏴주는데 그러면 그, 그 가족이 문제입니까 지금 뼈를 자가자가 씹어 먹어야지 how I knowledge 예자이 아시아에서 살던 사람들의 이런 집 공자 이거 동이족의 우리 저 응? 음? 저거 아닙니까 동이족 이거 저저나바오 사람들도 배움에 대한 이런 크, 배워 알다 응? 어? 우리, 우리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배호 아이, 배워서 아는, 비흐이 도 알리기, 비흐이 도 알리기, 배워서 알리기, 예? 동사 알리기, 또는 알기, 배워서 알기.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 뺏기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웃음> 아닙니다. 배움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회가 지금 없어서 지금 그 아메리카 땅에 들어가 고 지금 그러고 있을 뿐이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사람들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대단한 저저저저 저, 저, 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